하나하나 하나하나랑요 머쉬름스프 하나 하나랑 이한가 뭐, 하나랑... 어? 감, 감자 먹을래? 감자 프이 하나 주세요 이것도 하나 주세요 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앉아야 돼. 네, 앉아, 앉아, 존조? 존조. 이게 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보면은 아 앉아, 앉아, 앉 이게 누구야? 앉야 이게 누구야? 너무 맛있 맛있겠다. 음. 그렇게얼마에 밖에 나서 먹는 거예요응 음. 아, 그래요? 너희는안먹그 밖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점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피니 거기서 뭐 하니? t h a 남편 옷이에요. 되게 크죠? 100사이즈인데 그냥 되게 따뜻하고 편해서 요즘에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티셔츠는 오루. 오루 이벤트 했을 때 제가 받은 건데 되게 부드럽고 기모가 있어서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바지는 빅니온 바지입니다. 양말은 천혜산 나이키나이키 다게요 너네는 가는 거 아닌데 어떡하지? 잠깐만. 다 챙겼나? 챙긴거없나 애들 아집에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갈 때. 두 개. 어? 이거싼 거다. 아, 거가건나 몰라. 어, 이거 이게 뭐 하나만 하나만. 아, 여기 1, 1, 1. 몇 이거 거어2 0야 20개. 50개. 혹시? 아, 그실휴지또 사겠습니다. 야. <목소리> 오케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코딩. 이거랑 겠다살 엄청 찌지 <목소리> 이거 사?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 치즈, 과일 견과류 그, 치즈. 보기는 냄새나요? 허니슬라이스. <놀람> 그리고 버터. 어? 어? 하자. 하나. 버터 치킨 커리.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김버터. <놀람> 버터라서 좀찝찝하다 치즈쿠키 만들때 쓰는 파마산 한 번에 거의 한통다 쓰기 때문에 하나 추가 어디갔지? 한 기다리고 있지? 기다려! 버핀이! 버핀이 앉아! 버핀이 앉아! 버핀이 앉아! 왜 이렇게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없네. 웃음> dio I'm sorry. 다 익었을지 음. 잘 먹겠습니다! 네 어때? 싱거워? 음 맛있는데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럼 이거 파김치랑 먹어봐 응 음, 그니까 러 음 이거 음, 진짜 맛있네 음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응음 음. 이거 누룽지 같지? 아 오빠 나이래요 맛있어 누룽지 으음 음, 음. 음. 왜 이렇게 웃겨? 여기 어디야? 네, 진짜 진짜. 어, 그냥 더 긴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다다어디냥 응? 기다 마시는 사람. 마스어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어스크마스맛있스크 마스크. 마스크. 이 엇도 먹고 싶어? <웃음> <아니, 웃음> 은이야왜 안빠지지? <웃음> 귀여워 <웃음> 제가 또 버터를 샀습니다 지난번에 그 베이킹하고 나서 거의 집에 있던 걸 절반 이상을 다 써버려서 오븐앤조이 라는 여기서 항상 알림 뜨면 바로 가서 버터는 거의 항상 사는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안살 수가 없습니다 로얄 바우즈만 버터예요. 이거는 네덜란드 버터인데 이것도 발효버터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왕실에 납품되는 버터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휘낭시에 만들 때 쓰는 거는 L&B 버터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고소한 맛이고 약간 약하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해서 한번 주문해 왔습니다. 냉동 보관해 놓고 나머지는 냉장 해놔서 수시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모피니 나갔다 잖아이 녀석 나갔다 와놓고 어어어또 가고 싶어. 지금 버터 잘리지 야야야야 야, 야. 모피니! <웃음> 야 모피니! 모피니 아니지? 너이 녀석 아니지? 모피니 이리 와. 모피니 아니야. 모피니? 얘야. 오피니 갔다 왔지? 오피니 산책 갔다 왔지. 어. 엄마 갈 차례야, 이제. 오피니 우리 간식 먹을까? 간식? 오피나. 우리는 간식 먹을까? <목소리> 어, 어. 어. 그래, 그래. 어, 우리는 간식 먹자.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아이고 착해 오늘은 포밀빵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거를 녹여줄게요 화가 넣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식혀서 나중에 장봉베를 만들어볼게요 우선 버터를 먼저 썰어볼게요 이거는 고다 슬라이스 치즈인데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전에 만들어놨던 썬드라이 토마토인데 이것도 썰어서 같이 넣어볼게요.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허니슬라이스 햄이에요. 잠붕베르 햄이 없어서 우선은 이거 넣을게요. 먹어볼게요 오빠 무화가 들어 있어. 음. 응. 무화가 나무 잎이 마르고 고르게 잘 어긋나. 그 무화과 스프레드랑 크림 치즈 올려서 같이 먹을게요. 이게 밀봉하는 기계인데.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고 남은 거를 여기 다시 넣어서 밀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거를 작동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밀봉이 됩니다. 완벽하게 메몸이 됐습니다. 한번 먹어시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거핌이 먹고 싶어? 거핌이도 먹고 싶어? 거핌이야! 어 흥이 난다. 눈딱 감고 나가 내가 왜 이렇죠?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내가 히 <목소리>